일단, 나, 도구 니네 집 앞에 있는데. 응. 음. 어, 뭔가를 하. 아, 야, 이거, 그거, 렉이 걸리는 이유를 알았다. 그거, 털실 같은 거, 교회 장식물, 그거 너무 어. 많이 설치하니까, 렉, 렉 걸리더라. 어. 어, 드라이기 쓰고 있어서, 오케이. 소음 방지용이다, 저기. 민규 열로 기로 TP 해줄게 얘가 여기 덕구집이다 덕구집 뭐가 많은데 침대 놓을 자리 만들었냐 근데 너? 침대는 지금 놓고 있.. 침대 놓을 자리가 2층에 있지 침대는 3층에 있다 2층 위에 있다 아층 안에서 생겼구나 추가로 생겼다 지붕 불러 깨우지 이제 어 <웃음> 지붕 어... 내가 추가하자고 했다 이거 괜찮더라 이거 추가해보니까 하고 이이이 이, 이, 이 절벽 밑에 보면 우리집이 있다 여기 우리집이다 두 번째 집이다. 문제는 여기 내두 번째 집이다. 들어간다. 어, 집을 외관만 이쁘게 지으면 안 되는, 왜안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외관만 이쁘게 지으면 안 된다. 어 덕구가 나무집 나무 집이네어잘 만들었다 이거 어, 어. 내거는 그냥 안 드럼통을 그냥 벽에다 박아놓은 모양이다 드럼통 어 진짜다 <웃음> 이공막이왜 있겠나 어 결론이다 그냥 드럼통을 절벽에 박아놓은 게 우리 집이다 저, 드럼통 절벽 이게 원래 컨셉이니까 상관없어 응난 상관없어 먹어 뭘 먹어 뭘 먹길래 뭘 보신 겁니까 휴. 웅아그배요아 아, 잠깐만 내 이름을 먼저 써야지 D A 뭐아 이거 글자? 어 글자가 없어졌네두 글자가 으악! 너 그거 언제 뜯어갔어? 뜯었놨다 <웃음> 어. 글자표 뜯어갔다 도둑맞았다 야악 지하철 간판 도둑맞았다 그 와중에 뜯겼어 <웃음> 어. 지하철 간판 소매치기 당했다 신기하다 야아 <웃음> 이거 뭐지? 모드다 여기 보면 또 있다, 여기도. 글자 달수 있거든. 레터 번팅이라는 아이템인데. 와. 아, 요, 요 아이템 줄게, 이 아이템, 어. 요, 요거 아, 뭐지? 이름 어떻게 쓰냐? 그거, 페어리 라이츠 모드 칸에 맨 밑에 있거든. 이거 해서 걸어 놓은 다음에, 글자, 대문자만 되거든 영어는 한글 안되고 대문자 영어랑 숫자 그런걸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 코러 뭐, 나온 다음에 하고 색깔 바꾸면 되는데 어? 야 요렇게 달고 하면 체, 텍스트 선택이랑 그거 하는 거안 나온다 색깔 바꾸는 거 나온다 아 오케이 난 어디 짓지 아 여기가 신도시다 아 신도시다 나도 이게 지 지을래 오케이 아무 때나 지어라 아. 굳이 하나 봐줄까 음. 어어왜 여기다 지었냐면 우리 동네인데 내가 그거 철도 관리하려고 역을 여기다 일부러 세기 겹치게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역세권이 장난 아니다 응 충환 일로 와봐 응? 요거 전등 오오야이꽃 모양 예쁜데 괜찮은데 이거? 뭐가? 민규 tp 해봐 이거 예쁘지 않나 전등 이 조합해서 진짜 껐다 키기도 된다 이거 응. 아 이거 나중에 아이템 사용하는 법뭐 알려줄게 내가 이거 조합해서 패턴 만들어야 된다 음... 좋아 나도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디다 지게 어디다 지 어, 게 요쪽은 어떤데? 여기이쪽 괜찮을려나? 여기. 여기도 지하철이 있긴하다 우리 집옆 집이다 다행히 여기 메타그로스가 없다 김? 대신 우리 집은 골드엣이 있다 야골 <웃음> 골드.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 몰라 가지치기 월... 다아월드월대일이 있다. 있다 여기 다뿌숴버려야 된다 그냥 안된다 자연을 아껴야 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진 가지치기 뭐, 야, 안돼 요거 뽀슬래 그냥 이거 몰라 이망뽀선거 나도 뽀서 그냥 그냥 뽀사 뽀면 된대 나무 자연을 해나합시다무찰별로개발 할거다 아야야야야 여기서 야나 농성한다 야 민규 와봐 여기서 아. 고군 농성한다 이년 야, 야. 파피루스 내일이면 가는 거 아니야? 으악 성하지마 여기서 너 그러다 훅 간다 파피루스야 으악 으악 무력으로 진압했다 아 네. 으악! 1층에 있다 파피루스 자연사기에 또 들켰을게 부상 아니었어 이 자식 <웃음> 됐다 <웃음> 현장 검거 당했다 <웃음> 현장 검거 당 아, 아니 또집집 주변이 응. <웃음> 대나무도 다 둘러놨어. 어 일부러 둘러놨지 당연한 가 이거. 하, 하필 이거 또 지하철 위에 다 지어놨다. <웃음> <웃음> 지하철 위. 아 맞다 민규 우리 집이 이, 이 건물 안 들어가봤지. 도로교통공사 공사 건물. 여기 문 달아야 되는데. 아집 너무 아, 못, 못 지었다. 여기 여기 여기 분수대도 있다. 여기 딱 이렇게 피스톤 음. 문닿는거난 음. 아무리 생각해도 집은못 지은거 같아 아니아닌데니 되게 잘졌잘었는데 네, 약간 그게, 그게 약간 좀 거슬리는게 뭐냐면 아..잠깐만 아, 별로 집안에 등게 너무 많다 그런가? 응 음. 그래서 약간 좁은게 문제다 하 음, 여유가 뭐, 없긴 여유가 조금 없는게 아 개별로 야 이거 밑에 파서 그거 넣어놔야겠지 피스톤 물야 무기 받아 갈래? 응.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은 까먹었지만 있는... 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뚱뚱하지 않게 짓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 어? 야야 유리문으로 하자 어 나 솔직히, 있으면 회전문도 알고 싶다. 이 회전문도. 커맨드 블록으로 될거 같기도 한데. 잘. 아, 진짜. 어, 괜찮다. 어 아, 요새는 막 블록이 엔티티 같이. 응. 음. 막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돼. 어, 그래. 새 블록으로 가능하다. 새 블록으로 가능. 아, 그래. 새 블록으로 움직이는 발판도 만들어 봤다. 아 우리집에 이거 하지마 그거 안돼도 고분수 꺼. 저 전기세 많이 든다 저거 아 근데 역시 문 이걸로 달면 칼을 많이 먹으니까 내가 이거 이거 소파 나중에 치우면 되니까 부수면 된다 원래 1회, 1회 아니었나? 요거 하면 많이 썼 어, 원래, 원래 그쪽에 닿는 게 맞는데. 어, 맞지? 어, 이 터치가 너무 정갈하게 뻔이데 <웃음> 음. 그거 어떻게 할 방법? 아, 이거 입구는 다시 뜯어도 상관없으니까. 딱이 블록으로 안 되는 거. 아입구는 두껍게도 된다. 이거 약간 부서놓자 여기 응? 석영 블록으로 봐. 약이 밑에 대로가 떠오르. 응. 여기랑 안 겹치게 하겠구만. 여기 약간 블록하자. 노란 걸로. 약 노. 놀... 지하철만 내 때려부었던 콘크리트다 이거하고 오늘 중요한 공사 한 여러 개 해봐야겠다 민규 니네 집 앞에 가, 니네 동네 다니는 분홍색 열차도 노선 어떻게 해봐야 될것 같은데 니가 직접 정할 수 있게 해줄게 오케이 그 왜냐면 독구 동네랑 우리 동네는 그냥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런데 니네 동네는 완전 이제 새로운 데 다닐 수 있어가지고 니가 직접 전화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음. 야 근데 이거 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한 칸씩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 순간 멍청한 짓 했네. 잠깐만 일단... 어? 조각된 석영불로 모양이 바뀌었네. 잠깐만 실험하 봅시다. 돌 발판. 뭘? 네. 있다. 밑에 전기가 들어오나 아니요 한칸더 올려야겠네 한칸더 올려야 돼어요 요.. 요 높이에서 들어갑니다 일단 일단 두개다 아. 만들어볼게 밑에 빠졌어 어 덫이 있다 으악 살렸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야 여기서 그거 하지마 <웃음> 안돼 안돼 <웃음> 뭐야 <웃음> 살았다 여기 지금 공사중이다 여기 공사중이다 저건 나무발판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화살을 꽂아 꼬리... 아, 나무발판 아니면 그 삼지창으로 꽂아도 되지 않나 근데 삼지창이거 그 충절이라서 말이야 돌아온다 어어 아또 떨어졌어. 갑자기 괜찮아졌어. 안 괜찮다가 괜찮아졌어. 여기 디자인으로 매운 게 낫겠지, 이 부분은. 흉직한 부분. 좀 많이 흉하네. 음. 근데, 근데 유리물을 하면 은 결국 피스턴도 다 보이는데. 아, 피스톤은 보여서 상관없다. 저것도 장식이 일부다 야 저.. 저런 거 보이는 거 장식이지 좀. 누가 껌식다가 껌 붙였다고 하면 된다 어 됐는데 아니 잠깐만 얘가 꺼지면 어떡하냐 뭐가 아 이네 됐다 맞네 맞네. 어 아, 이거 여기 디자인으로 메꿔야겠다 우리 조각된 석영블럭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오케이. 별로였는데, 생긴 거. 아, 못, 괜찮... 못 났나? 함 써봐봐. 별로일 거라 마 으악, 잠깐만. 으악. <웃음> 야.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마구 흔들고 싶었다. 으 뭐야, 이거 오른쪽 으로 작동 안 하네, 나 지금. 응. 응? 악. 뭐가, 아, 아, 야, 안 붙였, 야, 안 붙였으니까 작동. 그럼군 역시. <몬> 잠깐만, 여기를, 불, 요 부분은 블록으로 막아도 되는지만 볼래. 막아도 되네. 야, 그걸 뚫으면 어떡해. <몬> 어, 여기 조각된 거. 아 덕후 사고 쳤네. <몬> 왜? 그만. 괜찮다. 가능하다. 잠깐만. 아니 이것저것 다푸스아도 <웃음> <아니>, 좀. <웃음> 아좀막 막자하지 마세요. 마크 막자는. 게... 마크는 카트라이더가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거 종양을 없애지? <웃음> 종양. <종량? 웃음> 아, 아 그래? 나는 안... 좀 많이 불편해. 아그 종양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야 이거 안에선 안열린다 아안 만들었으니까 안열리지 <웃음> 아니 <웃음> 교통공사에서 퇴근을 합부로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다 <웃음> 미친 <웃음> 아니 참안 만들었으니까 안열리지 아저씨야 잠깐만 위에 최대한 크기 조절하려다 보니 음. 약간 소정에 오류가 생긴 것같아 약간 수정 들어갑니다 오케이 일단 문틀 뼈대만 해놓을게 엘리부터 야 이것도 아닌데 이러고 아, 레드슨 중계기, 이거 참 신제라고요. 응. 음, 좋은 물건이다, 그거. 아, 정말 좋아. 근데 나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일직선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음. 어, 이제 반대쪽을로좀 줄이고 있나, 지금. 부피를. 잠깐만. 레드스톤 흙불이 어디 있었지? 여기. 아, 멘토스 맛있다. 약. 난 치토스다. 약. 으악, 난 씨에다. 약. 약. 필수하 어떻게 숨기지? 어, 한쪽 됐고. 나머지도 이거 보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 이, 전기공사가, 응. 일을 좀 열심히 하는구만. 이 한국 전력 사업을 그럼 니네, 니네 동네 그거 해도 되나? 어? 원자력 발전소 세워도 되나? 그건 안 된다. <웃음> 그건 안 <돼. 웃음> <웃음> 왜? 태균동이 세울거지 안그러면 뭐라고? 안그러면 태균동이 세울거지야 어? 차라리 거기다 세울까 어? 태균동괜좀겠는데 어? <웃음> 태균동 <웃음> 태균동 중심지에 원자력발전 소어 <웃음> <웃음> <웃음> 됐어 음. 한국전력공사 됐다. 공사 끝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 숨기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거? <웃음> 잠깐만, 어때? 외관을 예쁘게. 피스톤, 아까 이중 나온 거좀 편하네. 파란색으로 외워보자, 이렇게. 음, 이거 괜찮다, 야. 응 음, 약간 이런 건물은 뭐, 자동문이 얼른. 릴왜이 건물 혹시 펜트하우스 살 생각 있나? 2층 가지말이 2층 PC방 아니다 2층 사무실이 냈다 음. 2층은 PC방이 아닙니다 어야 이제 괜찮다 어어 <웃음> 이제 나 좀. 괜찮다. 오케이. 문 공사 끝. BTA가 완성됐다. 이제 그걸 또 여러 개 만들 대나 응. 문 굳이 여러 개? <웃음> 굳이. 야 원래 이런 거는 정문에 하나 딱만들 어. 원래 원래 회전문도 정문에만 있는 거다. 어. 다른 데는 그냥 열고 닫고 하는 거. 응. 아, 근데 열고. 여덟 지 문도 약간 문 추가 문도 있는데 오류 뜨더라고. 아, 어... 어... 그래서 못알았다나은 문이 근데 이건 뭐래? 너무 안 올. 응. 철문도 좀 별로고. 이 문은 초콜릿이다. 야, 초콜릿. <웃음> 어, 초콜릿으로 할까? 어, 어 합격. 아 이건 이건 약간 그건내 학교 강당인데.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상관없다. 초콜릿이다. 초콜릿! 약 초콜릿. 이, 이거 연못도 있다. 근데 연못 아세요왜해초가 있냐? 어? 물풀이네. 야, 이거 해초야 물풀이야? 와 아니 물풀이 있다. 너넌왜 분수대에 있니? 그리고 아 민규 니 니네 집부터 공사할래 아니 아 지동 갈래 음, 집 부지는 다봐 아직 많아. 생각 중인데 음, 집 부지는 이쪽 어떤데 덕구 옆쪽에 이쪽 좀 44번지 어. 나... 어 아니면 저 체육공원 요쪽에는 약간 좀 별로일 건데 지하철 어, 오른편은 별로겠. 아니면, 여기도 있긴 한데. 아, 여기는 안 좋다. 여긴 땅이안 좋다. 풍수지리가 별로다. 야, 아까 이 자리가 어, 제일 낫다. 여기가 거랐습니다. 제일 낫다. 44번지가 제일 낫다. 평지도 딱 펼쳐져 있고, 제일 좋은. 딱 여기. 근데 뭘 짓는 게 좋을까요? 어, 오케이. 집? 어떻게 아, 근데, 이, 이, 호스 갖고 싶으면 연못 하나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된다 이거 연못 가져도 됩니다 나도 자연 연못 하나 원래 저 구석에 있던 거 내가 뜯어서 옮겼다 이놈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연료 공사야 누가 간판 서리에 갔다 딱내 <웃음> <웃음> 아, 간판 야 여기 혹시 용암호스로 만들어도 되나? 어디? 26대 수영장 용암 수영장 어떤 안 된다 아 용암 안, 쓰, 안 쓰고 있다 물 채워놨네? 어 방금 채웠다 오케이 연못으로 쓸까 그냥 이거 수영장 말고 아니 수영도 해라 여기로 <웃음> 연못도 하고 수영도 하고 얘 죽을 것 아, 같은 야 연어는 매너냐? 어 맛있어 보이지않나어나 <웃음> 아, 연어 좋아하는데. 이거 아나나나 열대어 말고 연어하고 어. 대구 넣어줘. <웃음> 그 와중에 고기 만든다. <웃음> 아, 일단 얘네들은 다 죽는다. 너네들은배떠 먹는다 내가 이 자식들 계속 추가된다, 걱정 마라. <웃음> 연어, 연어를 좀 넣어봐봐. 나 열대어보다 연어가. 자, 연어가. 아, 나 처음 하는데, 열대어, 마인크래프트 열대어 종류 290종이라는데. 290종? 그렇게? 어. 그 중에 몇 개만 엄청 잘 나오고, 나머지는 희귀래 처음 아는 사실. 야, 나도 그거 어디, 본적 있는 거야. 야. 야, 여기서 연어 꼽 업데이트 소식 보다가 알았다 야 연어 구워 먹어야지 않는 연어랑 대구 좀 넣어줘 <웃음> 대구는 맛있다 이거 오케이 됐다 됐다 이정도만 넣으면 된다 난이 그래, 연어만 넣으면 넣어 맛있다고. 대구 넣어야 한다. 넣어. 아니면 얘네들이 죽거든 너무 많이 넣으면 죽으면 은 먹으면 되지 아야 너무 많이 넣지 않라 조금만 아니 관상용 물고기를 먹는다고? <웃음> 저 관상용 아니다 뭘 먹는.. 못... <웃음> 어? 저 뭔.. 뭔 짓을 하고 있는.. 수족관이다 거. 그냥 수족관인데 먹는 수족관이라 한다 아저막 나중 되면 그런거 하겠네 그 물.. 그물 나눠준 다음에 잡아 아, 먹으러 여기서빙을축제야 <웃음> <웃음> 근데 물물 어, 올라 놔라 물을 올릴 땐, 자, 상 좋은 거는, 냉 아, 연하다. 소환하지 마봐, 소환하지 마봐. 렉 걸린다. 연어다. 아, 야, 소환하지 마라. 흐이 정도만 아둬놓자 너무 많이 하면 렉 걸려. 이게 무슨 색이안 아, 돼! 노란색 찾고 있었는데. 노란색이, 이런 색이었다니. 무슨 노란색? 뭐 아, 이거 주황색인 줄 알고 노란색 찾으려 했는데, 이게. 음. 노란색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가로가 딱가울리긴 하는. 떨어진다기. 아니면 여기, 여기 뭐, 다른 모드 있거든. 월페이퍼 크래프트 가서 색깔 봐봐. 아, 덕후, 덕후 포션 들어한다 그거요. 저거 수감해야 되는안 되겠다 <웃음> 우리는 쓰레기 매립지, 원자력 발전소, 아, 교도소 어. 모두 택균동이나얘 포션트로 잔대. 간다 어? <웃음> 잔류형이다 안 되겠다 그렇게 나온다 그거지 아직 집짓지도않데 우리 집에도 평등하게 떨구고 간다 아왜 우리집에 복격이... 떨구고 간다 폭격이다 뭐아 잔류형 내걸 올려 어. 야, 잔류는 렉심하다. 많이 뿌리면 렉심하다. 와, 됐다, 보내래. 근데 뒤졌다. 사람 죽어도 잔류 안 사라지는데. 아, 일단 죽이는 잔류는. 거다뿌이니까 그렇지. 아이고, 뿌리지 마라. 렉 걸리는 거 하지 마라. 아, 뭐야, 줄문이 있었어. 안 그래도 나 노트북이라서 그래픽카드 없어가지고 그렇다. 이거 글카 없는 이겼어 어, 나 그럴 카 없지, 당연. 그, 기본, 그거 돼 있는 거 빼고는 없지. 못 딸지. 어, 깜박한 물병. 여기한번 찾아봐봐. 월 페이버 그래프트 모드 찾아봐봐. 그러니까 거기, 찾고. 거기 있지 않나. 어, 이 색깔이 연어색이다. 으악. 연어색? 맛있나? 어, 진짜 연어색인데. 혹시 맛있는 색이가 몰라, 색 이름 왜 이러냐. 음, 음. 내려보니까 블럭 많네. 요런 벽돌 있다. 요런 블럭. 어, 이거. 그지 이런 검은 벽 검은 벽돌. 나는 이런 모드 깔리기 전에 오리지널 템으로. 응. 나도 오리지널 템으로만 지었다. 물론 지붕은 좀 새것이었다. <웃음> 가구하고 지붕은 새로 씌웠. 여기 콩 여기 막이 생겼다. 이제 누가 봐도 우리 집은 드럼통이다. 드럼통 와 이거까지 만들 야 여기서 이제 보라 색깔 주스 같은 거 봐야 하는 거야 어아나나나 나, 나, 나. 솔직히 여기 이거 막이 뚫어놓고 거기서 물 나오게 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웃음> 아 저기서 물이 나오게 해야겠다 응안돼 어, 하지 마 그래서 민규 집은 어디로 박을 건데? 민규 집 여기 44번 그러니까 민규가 안 보이는 것뿐이다 어? 아 왜? 잠깐 자철... 서경북 블록하고 음. 자..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오랑콘프리트 디지타워 여기 이름 바꿔야겠다 디지타워가 아닌 것같아 <웃음> 맞지? 이름은 맞는데 도시? 여기 봐봐 민규타워 아이가 있진대아 <웃음> 얘들 타워는 타워 얘가지었대요왜 왜 여기 계단하게? 아 길같은거 만들려고 음. 근데 마땅해 생각이 안나 그냥 계단으로 만들지 밑으로 여기 도로교통공사역으로 바꿔야겠다 도로교통공사 도로... 국토부 장관 됐다 그래서나 물론 네. 시청.. 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 파란구청장하고 대통령은 같은 사람이다 어 김대헌이다 아니 왜다한 사람이죠? <웃음> 왜냐면 파란색이 막강하다 구, 국무총리 김준헌 약약진역 <웃음> 5409년을 받은 유재준. 뭐라고? 지금 태균동, 태균동이 있다. 몰라, 그냥 석영떡칠해 석영떡치. 어차피 내가 물 상가 같이 만들 거라 여기 노란색으로 안 깔고, 그냥, 이 플랫폼만 노란색이어도 되잖아. 어, 그렇게. 하고, 응. 스크린도 설치해 야 할까? 오케이, 스크린도 괜찮네. 스크린. 근데 스크린도 뭐 따로 기능 같은 거 있나? 음. 비슷한 거 비슷하게 생긴 음. 거라도 없을까? 아쉽지만 아, 아 그냥 한 번씩 여기 농 여기 밑에 보면 막 크리퍼, 스켈레톤 좀비 이런 애들이 막 밑에서 노숙하거든. 걔네들 열차 운행 방해하는 거방지하려고막 그냥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철골램 고용하려는데 오히려 지들이 막아가 어 다, 강제로 대, 대지 시켰 아 없다. 뭘 철골래. 크리퍼 아 터지지 않니? 어? 크리퍼 아, 아 터져도 크파이피에는 없다. 아. 모드 자체. 여기 서버 자체가 못그리핑 거나 다 응. 아니다. 스크린도는 없다. 다치면 니들 책임이야. 야. 이거 노란색 니네 동네 간디. 응약 어. 기둥이 한칸 불편하게 돼있고 됐다 아니면 나 저기서 분수 공사할래 나중에 나 달로 올래? 여호선 타고 오면 있는데 여기서 분수 공사 좀 할게 어? 어, 바닥 분수 아홉 개 설치할 거다. 독고 일로 와봐. 어디지? 낙조 분수 와봐. 낙조 분수. 오케이. Okay. 여기다 하나 짓자. 덮고 <목소리> 여기 와봐. 뭐? 여기로 오셔. 아 뭐야. 풀이 왜 떠있어. 상가 정문이 있으면 어디로 해야지? 음. 아 상가지 게 비슷한 거? 왜 물렀나? 휴먼. 약간, 약간 그거 부산형 느낌 나게 아. 응, 그렇게 아, 왜 지하철역이랑 라고 아니 뭐 진짜 KTX역 이런 건 아닌데 응. 어 부산역 건물 느낌 나는 상... 아. 여기랑 이을라고아 부산역 부산역 약간 그 느낌이잖아 벽돌로 해놔가지고 그렇게 돼있다 이가 여기 낙조분수역 와봐 예 아아아 도쿠 도쿠 도쿠 응? 야. 어? 여기 여기 공사를 좀 할까 생각 중인데 어, 민규는 그 나요? 하던 거 마저 해야 돼가지고 시간 되면 오고 공사... 여기 분수대 그냥 찍으려고 엄청 큰거 분수대 <웃음> 그래서 낙조분수다 이거 여기 이이 얼마나 큰 거를 해야 하려고 그럼 어 왜냐하면 어 여기가 보면 이런 물 같은 게 많다 이거 그래서 하나 지으려고 여기 있다. 그래도 큰거 지으려 가면 일단 탁수할게나아 민규 니 혹시 그거 지어봤나 엄청 큰 분수 지어봤나? 어? 엄청 큰 분수 솔직히 글쎄. 큰 분수라 해도 그냥 노즐 대단한 거 하나 끌고 와서 그냥 높이 올, 쏘아 올린 수준이라서 요까지 쏘아 올린다 어, 여기까지면 Y 좌표가 139인데 아야 팬텀 보다 더 높이 있는데 이 물줄기가 심하다 어 심하다 어? 간조 대기 중 약한 한주 한쪽는영준이지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그게 그게 분수가요 파란 색깔이 분수 찍으려고 원래 사실 와... 셋블록으로 요 정도 높이로 쏘아올릴 수 있거든. 폴링 샌드로 와. 물을 근데 요새 물을 블록으로 인식으로 못 해가지고 안된더라 아이템 코드가 사라져가지고 옛날에 8번 하고 10번 했으면 용암 쏴지고 쏘지, 그랬는데 안되대 이제 매끄러운 소장코가 드 뭘까요? 어? 나도 모르겠다 야 쿼츠 블록밖에 모른다 나 헐트즈인가? 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사실 익힌 양궁 여기 한번 분수 지어볼까 그게 원대로야 팬텀 맞아라 아, 죽기 전에 내가 죽여줄게. 괜찮니? 이게 메인이고. 야, 분수공사 해봤나? 저거. 나만 해봤지, 나는. 근데 민규 부르기 좀 그래가지고, 민규 작업해야 되는데. 으악. 야. 난 내가 대충 한번 만들어볼게. 다, 저거... 다 떨고. 떨궈... 그다지 뜨겁진 않은데. 뭐가? 근수. 아. 어, 와볼래? 아, 그, 니네 공사한다 해가지고. 뭔그렇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본거다 공사했다. 난 그분처럼 노동 착지는 안 한다. 야, 그분 안 돼. 자꾸 어.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난다. <웃음> 그분은 지금 좀 오버워치 하러 갔다. 야, 분수대 같이 만들래. 아니, 나 오라? 내일 오버워치 왔어. 하러 간다. 아니, 할머니 집까지 정확히. 뭐라? 혼자서. 어. 할머니 집에, RTS 2080 있는 게더 신기하다. 아, 여기, 가 아니 근데 뭐 뭐단다해 놓고 뭐치하고 있는 거지? 치 지금 뭐지? 뭐 그러니까 아니 진짜어 여기 대구 있다 할머니 집 가서 다른 게임 한다고 말하면 뭐. 응 누가 이상한 말 하고 떠난 아니 떠나기 직, 직전이다 그날 아 그거 뭐지? 8월 만기 제일 가간이었다그 친구는 8월 만기 8월달이 제일 과간이었다 맨날 들어간다 해 놓고 좀 있으면 막딴거 하러 간다고 맨날 나갔다 그때 8월달인가 그때 민규랑 여름방학이니까 민규랑 나도 학원 끊어가지고 안 다니고 그래서 민규랑 마인크래프트 작업 많이 했었는데 그때 워크샵 포즈배우 워크샵 모두 배우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 때, 옵치 출시하고 나서, 세달 됐다, 이거 응. 음. 그거, 그거에 미쳐가지고, 계속, 애들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 옵치 하러 가고 싶은데, 그냥, 딴말 계속 둘러 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음. 평소에 그러다가, 8월 말 돼서, 가간 돼가지고. 야, 처음부터 옵치 한다고 하면, 한다 응. 음. 자꾸, 애매하게 말하다가, 가간이었다그때 노동차지 재밌다 지가 만든다고 해놓고 분명 안 온디 계속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더라 그리고 그리고 근데 이는 활때는데 음. 통화 통한... 저 뭐라고? 음. 연어한테 활 쏘고 있고연어 한테도 그러는데 맛있는 연어 고기로 만들 에이 수가 너무 길다래가지고 예쁘게 못 만들겠다 키가 커지면 예쁘게 열없 음. 그래서 그냥 커맨드 블록 이용해서라도 만들어 보려고. 자, 계속 석영으로 아마 조금 나분하니 돌. 민규 스플래시 명령어로 약간 <웃음> 음악분수처럼 만든 것도 괜찮겠지? 응 명령어 아 근데 이거 스플래시 있잖아 이거 베드락 에디션은 없대? 헐? 어 없음 자바 에디션만 있더라 처음 알았다. 아, 스플릿이 있긴 한데, 안 된디. 아 뭐야. 매끄러운 돌 계단, 원래 없었나? 매끄러운 돌 계단 있는데. 어떻게도 안 나? 나오... 안 나온다고. 어느새 황창길을 가셨군요. 네. 네. 아니, 참... 참 같습니다. 예. 아이 참참 거시기하네요. 갔습니다. 예 갔네요. 아 딱. 딱이 블록 색깔이. <웃음> 오케이, 오늘의 계단은, 윤나는 안사남 계단이다. 으악. 으악. 이외 나름 어울리는 것 같다. 자판 이후로 이거 수중공사 오랜만에 한다. 요즘엔 나무인, 나무잎만 나무에서 남은... 이파리에서 음. 뭐 사과 같은 거 말고 딴 것도 떨어진 막대기, 어 막대기. 어 아, 근데 막대기 떨어진 거좀 도움 된다. 응 음, 막대기 도움 된다. 아, 근데 나, 나만 이거 처음 알았나? 그거 스테인글라스 블록은 물한칸 밑에 내려도 그 축축하게 물방울 안 떨어지네. 오. 아 유리계열 그런 블록은 그렇다. 어 유리계열 유리는 다 그렇. 어나 처음 알았다. 그 지하철 4호선 바다가. 아, 그냥 석영 서경... 하나. 편한... 아 스무스 커트다. 매그런 석영. 근데 그럼 조각된 석영 블록은 이름이 뭘까요? 뭐지 FH F3H인가? 응. 뭐, 뭐 누르면 켜지더라. F3H 맞다. 맞지? 아 이제 뜬다. 아니 너무 싫다 이거 근데. 음. 사경 자리가 이제부터 매끄러운 사경이다 커맨드 블록 매끄러운 사경이 훨씬 이쁘게 생겼네 그렇지 민규 그거 하는 거 먹으면서 해라 그 먹어 <웃음> 여기서 요리하고 있다 음?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아니다 여기서 요리하고있다 아 모드가 이거 어.. 오.. 겁나 신기해 아.. 덜 익었다 그거 <웃음> 덜 익은거다 참고로 안에 석탄이나 목탄 넣으면 되네 네. 근데 이거 한번 뒤집게 가지고 한번 뒤집어주면은 애가.. 또 난다 다 뒤집게 밑에 떨고. 어. 뭐? 아이씨. 뻥떨려 <웃음> 오, 뭐야, 모션. 미쳤네. 안에, 한 번, 안에 한 석탄, 면끝이 번. 아... 고기 좀 넣어놨다. 안에 석탄 어떻게 넣냐. 석탄은 그냥 석탄 들고, 요 위에다 우클릭 타. 위에다 대고. 석탄을 오. 오른손에 <웃음> 들고 들어야 돼. <웃음> 보충된다. 오, 자 먹으면 사세요. <웃음> 예. <웃음> 무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도. 아 이제 이래스톤 중계기 너무 마음에 든다. 민규 나 봐봐. 잠깐만. 트램펄린이라는 거. 오. 아 근데 야 이거 가구 모드에 근데 일... 사실 이건 다빙때다 응. 트램펄린 따로 있 가구 모드에 일부 아이템이 없어져 있다 욕조 있었는데 옛날에 어 이거 없어진 뭐 거좀 많더라 생각보다 살티클 응. 바다 랜턴 어, 윤나는 안산함 러브텍이 이쁘게 생겼어 아름 안산? 암 안산함 말고 뭐 있었지? 마크 그 도대 엔더맨 새끼가 걸어다니네 니들 뒤집게만 봤어? 약 뒤집게로 사람 죽인다 뒤집게로 엔더맨 후려편다 데미지가 무려 6이다 이거 오뭐 그렇게 센데? 뒤집게가? 오 어, 뒤집게다 내가 니 뒤집게 줬다 아이가 그거도 오 어, 무슨 도끼가? 개 무섭네 거의 도끼급이다 강력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게 있다 응? 빵 두개를 넣으면 구워주는 토스터가 있거든 응. 근데 식빵이 안나오고 대신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어 <웃음> 토스터 계수 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응, 그거는 아마도 아침 먹으려고 빵 넣으면은 못먹잖아 <웃음> 다이아몬드 <웃음> 아니 다이아몬드는 좋은데 못먹잖아 레전드다 진짜 여기, 내가 지금 세팅을 해놨으니까 오면은 할수 있다. 토스톡기 장전해놨다. 나중에 구경하러 온다. 어, 응. 토스톡기 저거 빵 꽂혀있는데, 우클릭 누르면 작동하거든. 음. 나는 길 닦는, 길 닦는 좀. 아, 민규, 나중에. 고생 많으십니다, 좀 이따가, 니네 동네 잠만 한번 가보자. 아, 이거 그러다. 야, 덕고 나한테 t v 잠시 해줄 수 있나? t v 니한테? 물주기 테스트 좀 한다고. 여기 위에 있어, 봐봐. 내가 하나 뜨니까, 적당히 물 위에 하나 올라오는지 봐봐. 들어볼게 뭐가, 있는 뭐, 물 위에? 어, 위쪽에서 봐봐. 나 아래서, 자, 기계실에 있거든, 지금. 어.. 봐봐 작동시키면 어디서 물이 튀어야 하는데 어디 하나 보일거다 안보이지? 아직 지금 밤이라서 잘 안보이는데 어 그래? 지금 어둑어둑하다 물이 어디서 어디까지 튀어야 되나? 아니.. 튀는게 보이는지만 봐주면 된다 수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만들기가 딱히 참... 표시 안나는거 같은데 그래 그 어, 그러면 음. 요기에 높이를 대죠 기계실이다 여기 오늘 밀이 왜 꺼졌다 야뭐 어떻게 꺼니 몰라 여기가 62고 기계실 들어가 보자 블록 높이 만으면 된다 여기가 56 55 야야 응? 야, 물결에다 그냥 이게 응. 그냥 숫자 써놓으면 그만큼 더해지지 아니 플러스 써야 되나? 덥고 <놀라> 그런 나쁜 숫자를 말하면 은아이네 그냥 숫자 쓰는 거네 아, 안개 속에서 재단이 솟서오르고 있다. 준비해라, 영들이. 여 약, 저 시공. 시공 속으로 들어가야 시공찬이다. 하네. 시공찬이다. 우린 시공 속으로 들어가야 하네. 아, 아, 굳이 안, 애들 안 불러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쁘진 않네. 너 덕구가 고전 고전 건물이라면 나는 신실 건물. <웃음> 어. 나내최신실 건물 못 찍는 듯. 고전도 저 따위밖에 못 찍는 듯이. 까마귀 군주보다 먼저 덕을 차지해야 한다 이러고 여기가 방가 1층 메인 있고 여기가 2층 가는 길 아, 좋아. 어느 정도 틀을 닦았지. 이거 이제... 아, 좌우 대칭하는 거 어떻게 하더라? 나 기억이 안 난다. 아, 플립이구나. 준비해라, 영들이여. 아, 좋아, 기억나. 준비해라, 영들이여. 여기까지. 열네 블러? 까마귀 군주의 졸개들보다 먼저 차지. 난 저게 뭔데 산줄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오스. 좀, 그거 할것 같아. 내 말이 맞지? 그거 한데 뭔데? 어, 깜짝이야. 굉장한 시공창이다. 좋아! 뒤지개로뒤지개로 요걸 때려잡겠다 아니 뭘뒤지개로 디지께로... 아니 크리퍼 뒤집개로 사람 때려잡네 크리퍼를 잡았다 이. 어, <웃음> 야, 근데 중계기는 왜 이래 만능이냐 만능이라 해야 돼 그, 겁나 기능 뭐, 많아 너무 정확해 뭐? 안녕 좀비야 너도 좀비 고기로 만들어줄게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기로 만들고 있네 거미도 지금 거미눈알만 불리였다 도포레스트 <웃음> 하니까 맛이 갔다 도포레스트 <웃음> 레전드 제, 재원이도 그거 2시간 이상은 못하겠다 했는데 하면은 진짜 정신적으로 맛이 간다 그거 수, 솔직히 이뇽 먹는 건좀심하다게 있는데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뭘그률안되는구나 뭐. <웃음> 어? 아, 한글 안 되네. 어 한글 안되네 어 한글 안된다 그리고 무조건 대문자만 응. 아니 왜 크리퍼가 있냐고 죽어 죽어 한발도 좀비도 아, 머리하고 사지를 절단해버린 상가가 영어로 가요 쇼핑센터 응. 야머리라 해도 되는데 그렇네 일단, 고기를 열심히 뒤집어 둔 근데, 글자 수 제한이 있나? 왜? 아, 아, 크기. 여기 식당 만들었다. 뭐야? 렉먹었어먹었다 중기기 클릭 한 번에 1티이지 그냥 일단, 1층은 나쁘지 않았고. 2층. 야, 덕후 정문 어때? 응? 오. 정문이다. 오, 좋은데. 와규모리가 이거, 설마, 영어. 어, 갸란노. <웃음> 와규리 진짜 방색이야, 이거. 나중에 분수대 공격 다시 해야겠다, 야 이거. 부동색이 어, 뭐야. 거미가 침입했어. 아니, 야, 야, 야니, 야니 손님 때려줬지 마. 안 돼. <웃음> 안 돼. 첫 손님 때려줬. 안 돼. 그렇게 그는 갔습니다. <웃음> 야, 야, 누구 나중에 그거좀 도와줄 사람. 뭐 중계기론 그거 될줄아는데안 되구나. 뭐? 그한 바퀴 도는 거 너무 짧아서 그런가? 한 바퀴 도는. 어 너무 짧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아 무한? 응. 아 잠깐. 여기 이렇게 계속 쭉 도는 거? 응.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원래 길게 하면 대긴 되자 이거. 이거 되는데 원래? 응 원래 레피터로 돼야 되는데 해봐봐 왜 안되니? 아 이거 그거 주기가 너무 짧아서 아니면 이, 아니면 이놈이 보라색이라서 그런가 반응형으로 바꾸고 해보자 깜짝이야 어. 지금 밥상 차리고 있다 얘가 봐봐 응 회로 꼬여서 이제 무한 해로가 되었다 야야 <웃음> 야, 야, 이거 연력학제 2범칙을 위배했다 내 분수대가 잠깐만 여기 약간 모서리 떼놨다 지금 유가 뭘까요? 이게 줄기가 너무 짧아서 그런것 같은데 야 여기 와봐 일단, 일단, 문... 일단은 이 빨간색깔 다 빨고 있어 응불 들어온 거 일단 다 끄고 저기 아 여기 와봐 식사 차려놨다 4인문치 잠시만 어, 나도 나 나도, 나도 전력공사 일갔다 잠깐만 이거 한줄기만 딱아면 이게 되거든 어, 어 전력공사 아, 가다가나어나 전력공사가 한 줄기만 해놓고 한 포대 따야 되는 거어 이제 좀된거 같은데 아니 연력각제이 법칙을 비배했다 아 왠지 알겠다 <웃음> 여기 여기가 된다. 어디가 뭐지? 어디 어디가? 너무 너무 짧은 게 하나 있었는 데아 맞지 갑자기 주기가 잠깐만 일단 오케이 한전 한전에서 왔습니다 일단이야 일단 이거 다 끊어 차단시켜 오케이 이제 연결 다 해봐봐 다시 응 차단기 되었다 다 했지 응 됐지 아니 야 계속 또 흐르는데 또? 어? 잠깐만. 정상인데 와. 아니 나는 공급을 한 쪽이 없는데 어디서 공급된다 전기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거 와 이쪽이나 과학 수사 시작 어 일단 여기 아니고 자 밀지마 야 이게 이게 아 맞다 밀리지 잠깐만 근데 내가 여기가 좀수상한데이 부분은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 일단 응. 내 활은 백발배충이다 아니, 여기서 한번더 온다 어디? 이쪽 문제, 문제는 이쪽인것 같은데 문제는 이쪽 아니 원래 한 줄기만 와야 되는 게, 여기서 두세 줄기 더 맞죠. 생기던데? 아, 어, 자, 그러니까, 요 노란색 있는 이 부분이 수상하다. 음. 파크 장치 하나 만들어볼까? 야, 아무래도 이거 여기 봐봐 음. 이게 음. 중계기로 음. 커맨드 블럭에 꼽히면서 커맨드 블럭에서 이쪽에 이 있다 얘가 음, 맞지 그쪽이 문제 여기에 전력연결해주는거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 이 밑에 유리 하나 부수고 좀. 어.. 야야 야. 이거 한칸더 늘리자 밑에 물이라서한칸더 늘릴게 두칸몇칸 음. 늘릴까? 어차피 옆에 중계기 있으니까 그다음에 내려서 어딱몇칸 내림대? 한 칸? 한 칸이면 돼 어, 왜, 얘네끼리 연결이 안 돼? 어, 왜 일로 안 가지? 야, 봐봐. 이상한데? 어, 왜 일로 안 가냐? 어? 여기가 끊겼는데. 왜안 가지? 또 보사 보자. 뭐야 이거? 스파이다. 어 된다. 다시 해봐. 음음. 테스트. 테스트 완료. 예. 뭐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칸씩 다 밑으로 내리 넣을게. 응? 음. 오케이 해저도시에서 한전 일하고 있었네어아저 한전 한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 한전 열일한다 아 이거 스테인글라서안 부서도 된다 전기 통한다 어응 전기 통다 부셨다 테스트 자, 한번 내봅시다 해보... 다시 해본다 해 했다 어 끝났지 실험 간다 어, 오케이 연결 안끊어 열기 여기가 끊겨있었어 다시 됐어 더? 야왜 여기 응. 한가운데에 응. 얘들이 왜 흉조가 있어? 응, 됐다 이제 똑바로 됐다 아하 아또 한전 이랬다 됐다 갑시다 작동하나 이 오늘 회식은 내가 쏘지 아, 오늘 완전 열일한다. 작동했나? 오늘 이거, 작동했네, 이거. 어, 어. 어. 야, 이제 주모는 덕구다. 한번 켜봐봐. 이거 어, 껐나? 민규 아니, 안 껐는데. 여기 안에 회로에 불이... 잠만, 깐왜 꺼졌냐? 커맨드 아니, 불은 뭐... 잘 돌고 있다. 보인나 뭐 응, 음, 불은 돌고 있다. 아, 커맨드 블럭이 아, 실행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냥 이유를 봅시다. 근데 분수 효과는 안 나네 그러게 아닌데 분수 효과 난다 물 효과는 어. 다튄다어 다 아, 그럼 됐다 근데 이거 너무 작게 튄다 이펙트가 너무 약하다 아아 아. 이펙트가 약해서 안 보였을 뿐인데 그렇네 센 이펙트를 못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래, 그래, 도는 속도도 좀 느려 어. 이제 음. 다 고쳤으니까 도는 속도 빠르게 해도 된다 조, 어느 정도 빠르. 빠르게 하지 그냥 LTE 해보자 한번 한전 한전 열일 어. 하세요 일단 저, 전기 차단하겠습니다 됐어 네, 차단 L, L, LTE 속도로 한번시벌해봅습니다 갑시다 현재 속도 됐다 6틱으로 가자 딱이 속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어 봅시다 분수 주.. 분수 주변 돌도록 물 나올게 괜다아 근데... 이제 좀 주변에 도는 것 같다 이제 좀 됐다 근데 이제 이펙트가 약하니까 더 키워야 이펙트 키우는 건안 되더라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야야 높이가 10이라서 지금 얇게 나오거든 그러면 높이를 좀 줄여보자 6으로 좀 줄여볼게요 뭐야 아야 그거 밑에 커맨드 블록 들어와서 가운데 녹색 숫자 6으로 좀 바꿔줘 응 음. 오케이 짜짜르르야나 흉조 붙었다 어? 뭐냐? 길가던 음, 약탈자때 내가 잊어버렸더만 어? 다 바꿨네 아다 됐다 한번 봅시다 이펙트는 여전히 약하다 어쩔 수 없다 이거 3, 3은 잘 보이는데 6은 좀안 보인다 야 이제 회식하러 갈까? <웃음> 어아야 어, 여기야 유리길 하나만 깔고 가자 이거 파란색 스테인글라스 어디갔노? 저 공사 현장 옆에 오면은 아주 파티를 만든 만들... 어어 니가 공사 현장 옆에서 해줘 주모 주모야 <웃음> 주모, 야, 주모. <웃음> 야 주모잖아 어? 주모 으악! 뭐, <웃음>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지? <웃음> 이상한 말 들은 것 같아 이상한 말안 했다 여기 원 모양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 생각해보자. 이게 가로 네칸 하니까 아야. <웃음> Okay. 그리고 식물은 불우렁생이를 키워서 불우렁생이 아니야 해삼이 있더라 그거 왜 이름 그리돼있지 근데 저런 생물이 진짜 있던데 어 해삼 해상... 뭐해삼하물안 어, 이러면... 된다 그냥 나 나도 마크 때문에 처음 알았다 불우렁생이를 생이를 아 장식 장식용 풀 잔디로 하니까 나 뽑고 싶다 <웃음> 잔디는 안된다 잔디 진짜 아니야 잔디는 넌 아이템 민들레 어 괜찮네 밑에 민들레 위에는 야 저거 어떤데 뭐? 나일락이다 저거 아. 너무 근데 좀 1층은 약간 낮은 꽃이 나은 것 같아. 안 잡혀보네. 그러니까 1층도 높은 꽃 하니까 좀안잡혀보 근데 높은 꽃을 안 하면은 왠지 그대로 부족해보인 그런가? 근데 해직 장소는 어디냐 도대체? 어? TPRA 여기로. 나한테 오면 된다. 언제 하는데? 지금 와도 상관없다. 준비는 끝나있다. 오케이, 이거 공사만나하고 여기 유리길 하나만 닦아 깔면 된다. 와.. 한번 새로운 도전 해볼까? 무슨 도전? 물 엘리베이터 말고 피스톤 엘리베이터. 아, 피스톤 엘리베이터. 아나나나 아, 나, 나 옛날에 한번 해봤다. 비스무리한 거. 미친 도전 한번 해보자. 힘들지 않나 근데. 올때뒤 있어서 괜찮을라나? 어디, 괜찮아. 어, 안한 걸로. <웃음> 힘기가 어, 깔끔하게 안한 걸로. 개오래 걸리겠네. 어쨌든, 지하철 파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그런 거 하다가 오늘 하루 내로 못할 거다. 어, 6컷은 파는데 3일 걸렸지. 노란 거. 헐. 여기 누구 유리길 간거 검사 좀 해줄 사람? 유리? 응 최대한 원모양으로 만들어봤는데 날아왔어 최대한의 원모양 음된거 같은데? 그래 응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가운데 안쪽을 진한 파랑색으로한번더뚫으자 바깥쪽과 그것만 도와줘 진한 파란색? 어 파란색 스테인글라스 이 색깔 어 그거 괜찮다 아 내가 할게 난, 이거 나는 인테리어 따위 못한다 어 괜찮은데 아 근데 왜잡내를 먹냐 또? 오우 그러게 한 번씩 그렇더라 누가 큰 규모의 작업을 하고 있는게 분명하다 너다 <웃음> <웃음> 맞네. 그건 너다 쉬워. 오늘의 도전 완료. 하나만 아. 들었다 낙조 분수다. 오늘의 한전 퇴근합니다. 오늘의 한전. <웃음> 이제 한전 퇴근하고 응. 건축하는 회식장... 일을 하러 왔다. 야 <웃음> 이제 회식 자리 좀 가보. 가볼... 그래? 회식 한판 하자. 일단 민규 쪽으로 날아가라. 응. 음. 아, 야, 이거, 이거 파랑색만 한, 개 두르고 가면 되겠다, 나. 민규는 어제 회식할 건데. 이거 지금 낙조, 낙조 분수 이거 사진만 찍고 들어갈게. 응. 음? 나중에 시공기여자 명패 세워놓자. 시공기여자. <웃음> 여기 근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안 되겠다. 아무도 초록색을 쓰는 사람이 없다 와 비대칭이 아름다웁니다 비대칭이 좋을 때 느낌이, 응 이거 비대칭하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 점, 점, 점, 점, 점. 아. 여기뭐 하는 공간이가 뭐... 어, 엘리베이터다. 아. 물벨에 세우려고? 아니, 물 앱에 안, 배... 안고 버튼 누르면 이층 이시... 아, 발판. 아. 일단 축제가, 발판, 발판, 초, 축제가 아니니까, 내려갈게. 너를 여기로 강제 소환해야겠다. 잠깐만. 됐다. 야, 소환해라. 네가 TP. 와라. 비참아졌 왔어. 무슨 동인데, 여기? 여기 아. 여기 민규동 아니었나? 민규동이네. 에, 올타이 노란색으로 할까? <웃음> 문만 노란색으로 할까? 오 이거 괜찮다, 야, 이거, 문. 나 왔는데. 어, 민규야, 저기. 보면서. 커피. 빵. 커피? 여기, 야, 야, 야, 여기 덕구 그거 하게 자리 하나 내주라, 나중에 상가에, 민규. 어, 그, 덕구 서브웨이 하나 열자. <웃음> 도고 서브웨이 하나 열자 여기서 괜찮네 나 앉았는데